무료 2인 버스 타실 분 오세요. 초행입니다. 기사님들 <웃음> 초행이고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별일 없을 거니까요. 벌써 풀 파티야. 뭐야, 뭐야. 아니, 야, 벌써 풀 파티야. 노래 끄고 집중 좀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오, 안녕하세요. 아 그게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설레지 않아? 오랜만에 뭔가 가지무식 느낌? 그니까 근데 헬보다는 조금 더 쉽잖아 솔직히 말하면 헬보단 쉽겠지 내가 봤을 때원트원클할것 같은데 여긴. 피담수 미점가 오케이 가볼까요? <웃음> <웃음> 두근두근 <웃음> 자 갑시다 조합수 예의상 하나 던질까요 제가? 아, 그, 오케이 좋아네 좋아한이 예, 타이밍을 몰라가지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마지아라 이후랑 찬미 이후에 좀 털어야 될것 같긴 하던데 그래도 육관문이사멸딜라한테좀 쉬워 패턴 좀 길어서 짤패가 그죠 이런 거 엉덩이 주장아어나운터풀 쳐줘 아 역시 믿고 있었어요 <웃음> 절제입니다. 그지그지그3카도 그러니까. 가능한 절제 아닌가요? 아 근데 그거 튽고, 튽고 넣어야 아, 투포 넣어야 되니아투포 넣어야 되니까 이거 그냥 엉덩이만 쫓아다니죠? 계속? 잡히지만 말죠? 화멸이라 이제 편안해 움직이기 노만 올라? 이거 지켜야되나? 어안 지켜도 될것 될 같아 아프니까 한두개 피해봐 나좀 불편하네. 어, 나왔다. 근데 모래시기가안 아프네. 에, 네, 노너은안아프더완요 어, 간지럽네. 뭐야? 들어왔잖아. 하부만 하다 보니까. 그만, 알츠만 말고 블랙걸깼어 아무 사나 안 넣어도 되겠지. 그냥 밀죠 여기는 그래, 네, 여기 그냥 아신운색좀 빼가요. 아, 이렇게 <웃음> 빠지네. 아, 뭐 어쩌자고? 저기서 저래. 이게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는데? 아냐아니야 아니야, 할수있어 해보지 뭐아 우리 딜 되잖아 그럼요 이거 아플거예요 이거 터져 3명 없어도 포션 먹으면 된데? 아, 얼마나 아플래나? 오씨 아, 아이 한대 다맞 먹어야되네 그래. 할만하게아 아프다길래 그냥 빨았는데 난 얼마나 아진 모르지 나또 쿨인데? 오내 쳤어 쳤어 가 뒤로 갔다 쳤어 이제 가네요? 뭐냐? 뭐냐? 아 이거 클리어 타임 나와요 더 빨라 내가 방 2인 버스 본거보다 5초 빨라요 예와이 yeah, d That's right. You have to using better right. b e t t e level set. 에스컬레이 이런 데서 안 죽잖아. 그럼요. 아까 보니까 아이고, 이문양에서 네. 이난나 쓰고도 깨더라고요. 이난나 우리 쓸 필요 없잖아. 이난나 쓰고 한분 죽었는데 깨더라고요. 내가 앞에서 볼게요. 아모래다오이7 아, 나중에 이거 우리 잘 되면 이거 버스 기사로 돈좀 벌어야 되나? <웃음> 네, 그럼요. 무조건이죠. 이거는 비하지 않나? 이 버스는 그죠? 딴건 몰라도. 시멸 한... 사야지. 구멸도 사고. 암소 제가 하나 털게요. 알았어. 아, 괜히 털었나? 맞아라코아피네괜찮아길 막나간 좋네 이건 뭐 1,2 깔면 되겠더라고요 노메, 1,2 이게 어쩌면 트라이팟 보다 우리, 우리가 빨리 깰 수도 있어 아 그쵸 어. 와, 그거는 그럴 것 같은데 어 지금 이게 딜 밀리는 속도랑 일단 파메 사고가 안 나잖아 두 명이니까 파메 가두 뭐, 개밖에 네. 안나 파메가 난가? 어 난이네 암수 하나만 던져주시죠 일어나 여기서 딜해도 되겠지 우리? 어오 웬일이야 얘? 나와주네? 뭐야? 아 아까 피 없었잖아 그렇죠들어오실때아난 이게 제일 싫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거같아 우리가 어그리면 맞아 딴 사람이 어그리면 괜찮은데 하나 타나는데 빙빙, 뭔가. 빙회 빙빙, 하죠어 이러면 난안 맞지. 빙빙, 빙빙. 빙빙, 빙빙. 오칠 제가 칠 갈게요. 네. 시간은 안 재도 되겠지? 생기겠지? 무조건. 네, 네. 아 이거 좀 뒤로 어, 됐다 이거 잘. 그냥 외곽에 빼고 올게요. 아, 네. 57, 한번더하5뭐5 7이나5 6이나 58, 깨지만 하나 놓고 다음 거 깨고 노8하면 되겠다 5 7 제가 5 갈게요 저 하나 던졌어? 놈의 여섯시 가자. 저는 암수 끝. 그 다음 거 이제는 찬미유의 털죠 나머지. 또 이거. 때리다 빼야되겠다. 밤에 5시 깨고 6시 하나 놓죠 제가 5시 깰게요 6시 하나 5시 하나 아 너무했네 그 밖에 없으니까 장갑 가운데로 몰리는 거죠. 마지막에 <웃음> 골로 갈것 같은데, 네, 1시간? 미 지금 가아 상관 없어 어차피 저 외부 외부밖에 없잖아 오히려 저기 떨어진 좋은 거 아닌가 그죠 오히려 좋겠네 밑에 나오면 이거 잘알잘딱 먹고 잘 나가죠 제가 대충 3시 언저리 입고 보고 있을게요 설마 저기 외부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둘다 외부로 나가는 게 좋죠 가운데서 그냥 딜 하게 아, 어, 아, 다 쌩까고 하나 먹고 나가면 되니까 바들바들 떨릴 때 제가 9시 쪽 갈게요. 왼쪽 오른쪽에서 대충 나가는 위치 찾을 수요 12시랑 1시 언와로션디겁나는데 나도 겁나 처음 해봐서 아, 우리 근데 달리 빨라서 할 만할지도 저 뭐, 나가는 데 정도? 있어요. 나가는 뭐, 데 있어? 있어요. 그냥 네. 하나 먹어. 바들바들 떨릴 때 그냥 들어가면 돼. 나다 먹어. 나다 먹어. 나 들어가요. 들어왔어. 대부 나왔어. 굿. 끝났네. 이거 11시랑 1시만 4리진공간이. 낙사 조심하죠. 12시, 11시 하나 깨져요. 11시 방금 보게 돌아왔거든요. 굳이 안 봐도 되죠. 예, 예. 뭐, 이 근처만 보죠. 깨지는, 깨지는 데면 도망가야 되니까. 11시 떨어진다 매트왕 오우 야아해 그거 11시 하나 터졌고 다음거도 그냥 11시만 볼게요 좀 깨지나만 11시 안깨져요 턴 찼스 찼 암수 하나 팔까요? 버스 갈까 우리 암수 두개 있거든요. 쓸걸 있는 거두 개. 창각 좀 세나요, 절정? 절제도? 창각이랑 맞춰 보자. 어... 이왕이면 각성기 별로 안 쓰이나? 절정이 아니다나 한번 갈까요, 암수? 뭐 알아보죠. 나도 각성기 써 버리겠네. 조금 럭토서 바뀌겠지. 어때? 게임. 어디? 나오네. 이거 파메 12시 1시 까지죠 나이스 12시 1시 그냥 아드나 써버릴까? 일단 노났나 할거 아니야? 네. 음. 롬에 12시? 롬에 바로 나오겠네? 뭐야 깼네? 못낄 수가 있나? 딜이 안되나? 암수 하나 나와 암수는 마... 문양하고 쓰죠? 너의열드시 아부 좀 밑으로 뺄게요 저기나왜 안오냐? 우리 가야되나? 어맞준다 카운터 되나요? 나이스 이거 9시랑 3시 좀 써도 될거? 한 번은? 어차피 저기 심연출하기니까 제가 3시 갈게요, 저는. 5시도 있고. 아니, 씨. 이거는 좀... 좀 뺄까요? 네. 언능 가자. 언이 쫓아다니고. 어, 좋아, 좋아. 색한 맛있네 제가 갈게요. 멀리 갈게요. 6시까지 도세요나 5시까? 떨어지고 왔다, 떨어지고 왔어 나저 대각선으로 밀때가 제일 무섭더라 그러니까 사고나.. 안 밀릴 것 같은데 밀려 이거는 이건 지켜봐 이건 지켜야 돼 네. 낙낙하니까 지키자나 지켰어, 지켰어 나 지킬수 없어 나이문양하고 마지막 함수 넣으면 깨겠는데? 상한이 내가 <목소리가> 네, 이문양 이거 그냥 파에 대충 깔죠 위에 그래. 아무데나 깔죠 네. 굳이 깰 필요 없잖아 그냥 그래. 안 깨는데 나 3시에 깔게요 그냥 응. 그 다음 하나 더 나오면 그냥 5시에 깨든뭐하든 정전을 오 뭐야 나왜 달아 썼지? 깜짝이야 오마진 곳 노메 6 하면 그냥 5-7 깔죠? 안 깨지긴 하거든요? 5 7죠 하나씩 여유있어서 카운트 하자 노메 바로는 안나오고 파메 한번 나와 펌펌나 나이스 노메 5.7 5.7 6시 안돼요 노메 바로 6시 <웃음> 나는중 생각보다 할만하네요인데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1인이 어렵나보다 그냥 딜이 모자라서 원투원클 할줄 몰랐네 우리 안에서 안, 죽, 안 죽을 거 아니야 넌안나오 카운터 쿨... 네부 일듯 어? 역시 이게 세굽이 30각의 경험인가? 찍은거야 찍은거 이거 안나 쓸게요 뭐야? 그 뭐야? 미치 원래 블랙홀 같은게 있었나요? 몰라요 저건가초록구슬은 처음보이네 공황혼란 랜덤 에이 세구 30각인데 <웃음> 이거 죽겠어? 잠깐만 에이 설마 어 죽었다 몇, 몇 신지만 봐줘 11시 일단, 일단 11시 하나 아, 제발 모래시계여라. 아니 세굽이 삼십가. 나다, 나다, 깼다. 아, 아니 저는. <웃음> 그 뭐야? 블랙홀 나왔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러니 모든 거금가문에. 아, 그러니까 슬로우 블랙홀? 네. 가운데에 깔려가지고 블랙홀이 개역가네. 와, 아, 이런 거. 아, 있었구나. 찬미 아예 안 들어가면 사각이 때 겹쳐서 나온대요. 그걸 알길이 있나 우리가? 아, 그래서 난나를 쓰는 썼던 건가 그 사람들이 한 명이 가지 말라고? 아, 그지 기사 수코지 우리 초액인데 <웃음> 아는 게 있나 그냥 대나에서 하는 건데 아, 이게 참미 때문에 블랙홀 생기는 거야? 아, 그걸 몰랐다, 진짜 몰랐어. 참미 기믹이 여기까지 와서 나온 거야? 될까 깰깐 죽일 것 같은데요? 네 왜이렇게 나갑니다 아, 아제나도 한번올것 같은데 그죠? 뭐. 아, 아제나 안올것같은데 그전에 물지 않을까요? 시장 시장 전하니까 긴장되잖아요. 안돼, 네? 아, 이거 유튜브각 만들어 드리는 건데. 아, 오케이, 확인. 어. <웃음> 근데 우리가 몰랐다. 그건 아뭐에떨어지아니에아 어, 아, 저는 요 그, 그건 아니에요. 그블아볼이 같이 나아니알았아니아니야요그 아, 나왔어 저만 그왔어 <웃음> 이게 그 그럼... 외부랑 내부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아, 아까 보니까 내부 그냥 둘나오던데 영상은 한번 봤거든요. 내부, 외부 그냥 둘 가서 깨던데, 되겠지? 잠수, 잠수 마렵다다 아, 되겠지? 네줄 예, 밀겠지? 뭐야? 또야? <놀람> 얼마? 아, 호감 형도 있어. 지 설마가 사람 잡긴 하는데? 좋네요 스컬링 왔었습니다. 아 재밌었다. 아이좀 시시하네. 네. 다음에 다음에 좀 성장해서 저희 1인 한번 해보죠. 2인은 너무 시나슈 되는 거 아니에요? 스컬링 넘은 해야지. 아뭐 네. <웃음> 아, 깼네. 아 뭐야 시시해. <웃음> 원투원 크레이버리네 이거 그냥 했으면 한 6대 4 아마 이렇게 나왔겠다 아고생하셨네 내가 봤을 원트 원크를할것 같은데